w a a h 여기는 이제 차와 갈수 없는 곳이라 오도바이를 타고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, 이야, 경치도 너무 좋고요. 어, 이건 진짜 완전히 이 제가 그 베트남 속 안에 들어있는 와 진짜 그런 현지 느낌, 네. 뭐 호야한 그 유명한 관광지는 다 저쪽에 있긴 하지만 관광객은 한국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섬까지는 아마. 잘안 오셨을 거예요. 근데 어, 저도 처음이거든요. 네. 어, 근데 왜그 처음 갈때 느끼는 그, 그 기분 막, 막 찌릿찌릿한 느낌? 네. 지금 그런 게 들고 있어요. 소들드 네, 네, 있고요. 아, 여기는 거의 때묻지 않은 섬 같은데요. 와. 공빌리지래요, 공빌리지. 와 여기 진짜 안전히 100% 현지, 100% 현지 마을인 것 같아요. 아 너무 좋네요.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어촌 마을인데, 네 차가 한 대도 안 보이죠. 차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어촌 마을인데 이제 여기 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어부, 어부 이제 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를 끌고. 그 호야 이제 바닷가 쪽으로 쭉 나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갖고 네 여기로 들어오나 봐요.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네 생선 같은 거 길거리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팔고 그 우리나라 뭐 소래포구처럼 뭐 물론 사이즈는 무지하게 작지만 그렇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. <웃음> 물소 있다고 와 반대쪽도 이뻐요. 아 여기는 이게 소를 그냥 아무데나 막 풀어놓고 키우나 보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쯤에 저기 불수한 마리가 누워있고요 야 경치 너무 좋다 아 저는 이런게 좋더라고요와 하늘도 이쁘고 확실히 이렇게 논이쫙 펼쳐진 데가 하늘이랑 찍은 사진 찍으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, 아무튼 저는 계속 네 계속 띠가 운전하는 오토바를 이 타고 가고 있어요 어 여기에도 뭐 있을건 다 있네요 그냥 네. 뭐 백화점하고 극장만 없다뿐이지 아 여긴 또 여기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 있는 거 보니까 학교 같은데요 어, 어. 왠지 그냥 제 느낌에 어, 어, 주차도 좀 많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식당 간가요 맛집 거리인가요? 아, 김봉. 마, 아, 아, 여기가 이 김봉이라는 이 마을의 시장이래요. 아, 그래서, 아,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구나. 야, 와, 완전 진짜, 저, 완전 전통 베트남 재래시장이에요 오. 오케이. 아, 여기는. 아. 여기서 내려서 뭐 이거 구경해보라고 하는데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포토, 오케이? 예, 오케이. 예. 아, 아, 아. 와, 여기는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조각을 해서 이렇게 파는 데인가 봐요. 음. 야, 이거 그 호연에서 유명한 그 일본교잖아요. 그죠? 네, 이거. 오, 이것도 만드느라고 되게 고생했겠다. 이렇게, 네. 이렇게 잉어도 만들고. 뭐, 나름 다, 다꽤 오래돼 보여요, 여기 안에가. <웃음> 완전 진짜 100% 재래시장. 네, 진짜 베트남 사람만 오는 재래시장이에요. 아, 이렇게 할머니들이 모자 아, 쓰고 팔고 있고 여기 계란도 아줌마 팔고 네. 아우 재밌네요 저기는 이제 고기 섹션인가 봐요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거 잘라서 팔고 있고 바나나도 팔고 야 재밌네 어뭐 이건 뭐지? 오인가 득이기네요.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. 와 진짜 베트남 시내시장 너무 재밌다. 아 저기 생선도 팔긴 하네. 저것도 한번 가서 찍어볼까요? 앞에 네, 바나나도 파시고 그다음에 와 여기 생선 여기다 아, 저렇게 칼로 다 비늘 다 벗겨서. 네, 오, 새우도 있고 뭐다 있어요 와 오, 연어 머리도 파네 이것도 베트남 바다에서 잡히나요? 네. 오 저기 새우 파는 거 저기 새우가 살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 인간 그러니까 여기에 어부 아저씨들이 잡아서 여기서 직접 파는 거야 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고기들은 전부 다, 다 오늘 잡은 거야 그죠 네 저래서 이제 근데 파리가 무지하게 많이 붙기는 하네요 자 아무튼 재래시장 투잘 봤습니다 <목소리> 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킴봉 빌리지에 올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던지 아니면은 이제 배를 타면은 여기 킴봉 빌리지에 온대요 그래서 아왜 킴봉 빌리지가 도대체 뭐하는 데인가 해서 이, 이 친구가 띠, 띠가 네, 뭐 손으로 막뭘 치는 흉내를 하면서 뚝뚝뚝뚝 이러길래 네, 와서 봤더니 그 우리가 베트남 여행하면서 볼수 있는 이런 기념품들 있잖아요 나무나 뭐 이런 걸로 만든 것들 아, 이런 것들을 직접 여기서 손으로 제작하면서, 오케이, 고. 손으로 제작하면서 네, 만드는 네, 그런 데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가방도 팔고, 뭐 이렇게 보이시죠? 네, 이런 것들도 팔고. 뭐, 그래요.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저 안쪽 골목은 완전 현지인들이지만은 여기 이, 이 강변 앞에는 이렇게 기념품 가게가 많은 거 보니까 여기는 관광객들. 네. 관광객들이 이제 여기를 이제 저 앞에 보이죠? 내저 네, 배를 타고 많이 오는 거야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케이 가, 오케이 박싱박 가격이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. 아무튼 근데 마을은 그냥 뭐 조용하니 이뻐요. 제가 보기에 그냥 여기 배 타고 오신 분들은 시간 그냥 짧게 해서 여기 기념품만 보고 가시다가 끝날 것 같고 아 조금 뭐 저처럼 네,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은 네. 좀 안쪽 동네 아까 전에 제가 봤던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훨씬 더네 진짜 더 베트남을 느끼실 것 같기는 해요 아 근데 보니까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느낌인가요 그닥 그렇게 네 가격이 저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김봉빌리지는 뭐 이런 네, 베트남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음, 이런 기념품 같은 거를 만드는 데구나 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히 제 예상이 맞았죠. 네, 이 친구가 그러는데, 뭐, 예를 들어서 제가 사면은, 뭐, 아니, 그러니까, 제가 사면은 40만 동이래요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사면은, 네, 반값에 20만 동에 살수 있다고. 자, 이런 거면 뭐, 벌써 뭐 하, 물건 한 개만 사도 일단 만원 절약하는 거네, 그러면. 어, 아, 그래요. 이러니까는 역시, 또 역시 현지인들과 다니는 네, 이런 네, 투어가 최고인 것 같아요. 요 코코넛 그릇으로 만든 요게 2달라고요. 이거 이쁘네. 그 다음에 저병 요거는 3달라 작은 거. 저 위에 거는 4달라. 요 아래 거 넓은 거 3달라. 저 위에 거 7달라. 그리고 요거 나무로 만든 요 오토바이 요거는 5달라고. 베트남 아, 특징도 없는데. 아, 이거는요? 3달라. 아 이거는 3달라. 1달라. 아달라 1달라. 1달달라1 아. 1달 아원돌라 이거는 됐어 네? 사 달라 팔만 동아 네. 아무튼 그러네요 부채는 1 달라고 뭐 이러니까는 네. 음 달라 이 달라 3 달라 요거는아큰 거는 이거는 3 달라래요 네. 생긴 거는 우리나라 거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한거 같아요. 아, 요거는 또 2달러 짜리고, 아, 요거는 호얀 그림이, 호이안. 네, 아, 네. 그림이 이렇게 있네요. 네, 이렇게 호얀 그림이 있어요. 오케이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저 앞에 버스들 보이세요? 네, 여기, 그 다음에 저쪽에. 와, 이 관광버스들이 거의 전부다, 네, 전부다 다 한국 사람들, 네, 단체 관광객들 버스래요. 진짜 많이들 오시는군요. 와, 대단하네.